에? 저건 엥? <목소리> <목소리> 해볼 게임은 한랭이라는 1맵 1치킨 대회의 출품작 쪼꾸루 게임입니다. 이번에 크게 또두 번째 1맵 1치킨 대회가 열렸었고 첫 번째 대회 작품들을 보신 많은 분들이 되게 이를 갈고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었다고 해요. 지금은 모집 기간이 끝났고 이제 출품작들을 하나씩 플레이해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인 한랭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부터가 약간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덜렁다크 그 분위기가 좀 나네요 아! 참고로 이 대회의 주제는 제가 추천했었던 고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시청해 주시기 바래요 본 게임은 픽션이며 작중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들은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유혈, 고어, 불쾌한 소재나 아 너무 많이 가잖아요. 기본적인 조작 방법이군요. 좀 잔인한 게 있나봐. 역시 쪼꾸로 게임은 공포가 제일 잘 먹히지. 한 겨울의 어느 날, 한동안 비어 있었던 옆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왔다. 그후 며칠이 지나니 갑자기 띵동하는 소리가 집에서 울려 퍼졌다. 오 그림 봐.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는 엄마의 뒤를 급하게 쫓아 문 뒤에 누가 있을지 지켜보았다 문을 열었을 때서 계셨던 건 새로 온 옆집 아줌마셨다 아줌마는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다가 그제 엄마 뒤에 숨어있었던 날 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와 또래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사 온 뒤로 방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단다 네가 들어가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련? 오! 우와, 이집 생각했던 것보다 크잖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계단이 좀 높긴 하지만 굴러 떨어졌다면 큰일 나겠어. 그 애는 저 2층 방 안에 있단 말이지. 그 아줌마는 왜날 보자마자 명령이지? <웃음> 어, 애가 좀 싸가지가 없네. 친구 해줄지 안 해줄지는 내가 직접 보고 결정할 거야. 대체 어떤 애길래 뭔 동화 속공조처럼방 밖을 안 나온다는 거야? 어? 여자인가봐요? 방 밖에 틀어박혀 있는 애가 여기로는 갈 수가 없네요? 자, 이 작품은 저번에 교원영색 만드셨던 분이 새롭게 재도전을 하신 작품이네요 그래서 맵 구조가 지금 저번에 교원영색처럼 비슷하네 그래 어쩐지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 와 박스 투성이네 아직 짐을 다 풀지 않은 걸까? 어? 솔로 인형이잖아? 요즘엔 고민형이 있는데 다들 솔로게 뿌리 더 멋지다고 생각할 테지만 난 고민형이 더 좋아. 왜냐면, 왜냐면 난 고민형밖에 없거든. 없거든. 여기도 박스, 저기도 박스. 아 요즘 쪼끄루 퀄리티 왜 이래요? <웃음> 그냥 3D인데? 왜? 여긴 화장실이잖아. 여기까지가 맵의 끝인가보죠? 남의 집 세탁실 봐서 뭐해? 난 옷엔 관심 없어 어? 잠겨있네? 음, 누구야? 처음 들어보는 목소린데 아, 니가 방에만 있다는 그 애냐? 문좀 열어봐, 그럼 알려줄게 아니, 그, 괜찮으니까 저리가 아, 왜? 좀 열어줘봐! 발로 차서 열어버리자! 열려라 참깨. 나 다쳤어. 이것도 뭐 분기가 있나? 나 다쳤어로 가자. 열려라 참깨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f b <웃음> 나 다쳤어로 가볼게요. 이렇게 된 이상 아, 아, 아, 아. 나 다쳤어. 박수현은 가위에 찔렸다. 누가 나좀 치료해줘야 할것 같은데 내 근처에 누구 없나? 아. 박스열때 쓰는 가위랑 테이프 방안에 나랑 같이 있는데 아찰컥하고 문이 열렸다 머색했는지 그냥 들여보내준 것 같다 어색타드 <웃음> 어? 열렸네? 뭐야 너 울어? 나 들어왔다고 우는 거야? 방금 들어왔는데? 너 혼자 있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 <웃음> 말하는 거개웃겨 이미 울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왜 우는데? 외로워서 그래 내 친구들은 다 전에 살던 곳에 있는 걸 이제 나한테는 아무도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여기 애들은 이미 서로 알던 사이잖아 나같이 새로운 애는 끼기 힘들 거란 말이야 같이 놀아준다고 해도 다들 진심으로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아니면 어른이 시켜서 어울려주는 거잖아 난 그게 싫단 말이야 너도 그렇지? 우리 엄마가 나좀 어떻게든 해달라고 뭐라고 하셔서 찾아온 거잖아 응 맞는데? 오빠 역시 너도 날 불쌍하다고 근데 너랑 친구 해주려고 온거아니야 뭐? 그럼 왜네가 어떤 앤지 궁금해서 왔지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결과 완전 시시하고 재미없고 한심하고 분위기도 망치는 애인 걸로 결론 나왔어 너무해 근데 있잖아 늘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은 아직 없어 말 한번 걸어줬다고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해버리면 진심으로 친구하고 싶었던 애들도 떠나겠다야 오히려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친구 못 사일 것 같은데 미래 어떻게 될지 미리 단정 지어놓고선 아예 노력조차 안 해보는 거 진심이 아닐까봐 걱정되는 거라면 네가 직접 진심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난 누가 시킨다고 친구 안 해줘 내가 네 친구가 되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봐 미리 사람들 밀어내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곁에 남을 사람들은 다 남는 거랬어 아니 애가 지금 인생 2회 차세요? 응 꽤나 왁자지껄 했던 첫 만남 이후로 위니와 나는 곧 뗄래야 뗄수 없는 절친이 되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와 뭐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지금까지 근데 웬, 밝았던 기운의 왼쪽 주인공이 약간 표정이 안 좋은데? 우리가 친하다는 것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쭉 우리들은 좋은 친구로서 같이 다녔다 같은 길, 같은 학교, 같은 교실, 같은 수업 같은 친구들, 같은 동아리, 같은 관심사, 같은 취미 우리들은 소름끼칠 정도로 늘 함께였다 하지만 위니는 겨울부터 갑자기 나와 말을 끊었다 어, 무서워, 왜 이래? 우리는 그 후로 한 번도 대화한 적이 없다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에? 지금은 7월 말 내일이면 위니네 가족은 멀리 이사를 간다 이게 지금 등장인물이 이름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 얘가 위니야? 얘가 누구야?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이 위니가 파란색으로 딱그 명명이 돼 있잖아요 색깔로 옷 색깔부터 이렇게 배정이 돼 있잖아 주인공은 주황색 위니는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서 훨씬 인물 판별하기가 쉬워요 진짜 너무 좋은 표현 방법인 것 같아 우리가 몇달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걸 모르시는 부모님은 오늘이 위니와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오라고 하셨다. 거의 평생 알던 친구를 떠나보내기 하루 전이면 보통 사람들이면 지금쯤 한창 추억팔이를할 텐데 차는 조용하다. 기억할 장소 세이브가 나오네요. 그리고 무려 세이브 파일 목록이 20개나 돼 뭐지? 세이브를 자주 하라는 건가? 원하는 곳의 술록 모양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조사하세요 다짜고짜 남의 차 글로브 박스를 뒤지기엔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눈치 보이잖아 정 보고 싶으면 나중에 애 없을 때 슬쩍 봐보지 뭐 뒤통수 언제까지 조용히 앉아있기만 할순 없어 좋아 한번 말을 걸어볼까? 아, 말 걸자? 저기... 왜, 왜 그렇게 보는데? 응? 어?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오랜만이다 그치? 먼저 말 걸어줘서 놀랐어 <웃음> 왜 불렀어? 이사 왜 가는 거랬지? 집 앞에 사람들 울던데 뭐였어? 다리는 다 나았어?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 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지금 짐작이 되네요 음... 하나씩 다 물어볼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분기점일까? 일단 가장 신경 쓰이는 집 앞에 사람들이 울던데 뭐였어부터 물어볼게요 아내 다른 친구들 있잖아 가기 전에 다 같이 인사하러 와줬대 다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참 곤란했었어 헤헤. <웃음> 꽃타발이랑 편지도 여러 장 받았던데 고백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쓸데없이 인기 많아가지고 마지막 날인데 니네 팬들 놔두고 정말 나랑 시간 보내도 괜찮은 거야? 왜? 나랑 있기 싫어? 야, 눈이 살짝 맛이 간것 같은데? 어, 다 물어볼 수 있네 이사는 왜 가는 거랬지나 지망대학 붙었잖아 교통비도 부담되고 부모님이 그쪽 근처로 이직하기도 하셔서 그냥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아예 이사하기로 했어 대학인가? 부럽네. 응? 부, 부럽다니? 우리 같이 원서 놓지 않았어? 설마 나만 붙고넌 떨어진 거야? 하, 너무 기죽지마. 내가 니네 뭐까지 열심히 공부해줄게. 으, 뭔가 돌려자랑질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달인 다 나왔어? 아, 아, 언제 부러진 걸 얘기하는 거야. 겨울 때 일이잖아. 아주 가끔 힘이 잘안 들어가긴 하지만 완치야. 갑자기 계단을 구르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때 하필 결승전 때였는데 나중에 네가내 대신 선수 뛰어줬다고 들었어 뛰었다고 해도 이기진 못했잖아 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하키는 하키 관중도 널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나저나 왜안 물어봐 응? 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시동 거는 거아니야 내가 왜 갑자기 너랑 말을 끊었는지 왜긴 왜겠어 쪽팔려서 그렇지 방금 그 짧은 대화만 봐도 벌써 우리들의 차이가 비교도 안될 만큼 크잖아 난 네가 가고 싶어했던 대학에도 붙었고 너 말고도 날 좋아하는 친구들은 차고 넘치게 많고 대중에게서 인정받았는데 학력도 인기도 실력도 없는 넌 뭘까 쓰레기지 쓰레기 불쌍해 죽겠어 너너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응? 어? 왜 그렇게 또라지게 쳐다봐? 뭐라고 했냐고 묻잖아 지금 왜, 왜 그래?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내가 이상한 말 했어? 일단 진정하고 이게 사람을 개깔 보는데 진정하게 생겼냐고 지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래! 니가 뭘 그리 잘나는데! 왜 맨날 돼? 지금 저거... 눈 내리는 거야? 어 하, 확인차 물어보는건데 지금 치료할... 맞지? 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야? 몰라, 너랑 얘기하는데 정신 팔렸어서 다시 창문을 봤더니 갑자기 저 상태인걸? 일단 밖으로, 밖으로 나가보자고. 가 아니라 얼었어? 에? 그 정도로 춥다고? 그리고 이게 나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생긴 환각인지 아니면 진짜 위니가 사이코패스여서 나를 저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갑자기 겨울이 됐네요? 아무리 당겨봐도 안 열려. 열려라 참깨는 지금 나이에는 미친 소리겠죠? 미친 놈 소리 들으니까 발로 차보겠습니다. 이 6개 된 이상. 설마 내 차에다 발길질 하려는 거야? 잘타탈 야! 차 문이 열렸다. 열렸다! 야! 어, 뭐야, 이거 타이밍이 있네? 여러분, 이거 타이밍 키가 있어요. 제한 시간내로 아까 못 눌러가지고 위니가날퍽 하고 쳤어. 아 미안 미안. 그러게 빨리 피했어야지. 헤 <웃음> 아, 어거스틴 또 옷이, 이름이 어거스틴이었어? 으. <웃음> <웃음> 한랭 처음 메인화면이네요. 저장 나왜 갑자기 겨울옷으로 바뀌었어? 근데? 그냥 주섬주섬 차려 입은 건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건데? 아니 모자 빼고는 그래도 나름 여름옷인 것 같은데 이게 바람막이 같은 거고 아내가 그냥 티잖아 모자는 아무리 봐도 겨울 모자기는 해요 그죠? 왜 내가 7월에 갑자기 눈밭 한가운데 고립돼 하는 건데 7월에 눈이라니 이거 정말로 심각한 거 아니야? 역시 기후변화 무섭구나 모두 지구를 소중히 합시다 그게 중요하냐고? <웃음> 아니,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하긴 기후가 바뀐다고 사람 옷까지 바뀔 일은 없겠지? 봐봐, 우리들 옷차림... 아... 아, 옷차림이 갑자기 바뀐 게 맞네... 우리가 겨울 때 입었던 옷이잖아... 편리하다고 해야 하나... 덕분에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편리를 위해 바뀐 거라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는 걸... 애초부터 갑자기 짠하고 옷이 바뀌었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위니의 옷, 예쁘지 않음 뭐이 추리 게임이에요? 예쁘지 않으면 진짜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같고 위니의 옷 그러고 보니 네 옷은... 실내 옷이잖아? 맞아 맞아 겨울옷은 맞는데 건물 안에서만 입었던 옷이야 왜 이렇게 밝아 애가? 주로 학교에서 입었지 너는 귀마개 모자에 잠바에 가방까지 생겼지만 말이야 안 추워? 완전 추워 바보야 빨랑 다시 차 안으로 안 들어가? 그, 그치만 아까의 발길질로 차문이 망가져 버려서 문이 닫히지도 않는걸 아, 미안 아 답답해! 진짜 왜 다른거지? 이눈퍼포풍은 대체 보고 여긴 어디고! 의미를 모르겠다고! 패, 패닉 하지마 일단 힘을 아껴야 해 허. 야, 너 아까부터 계속 떠는데 괜찮아? 음 너무 추워서 나 잠깐 앉아서 손에 입김 좀 볼게 오스틴은 그동안 차에 혹시라도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봐주면 안될까? 그렇게 저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 있겠냐? 부탁 그 보고 올게 절대로 눈 감지 말고 여기서 자면 너 평생 못 일어난다 헤헤 <놀람> 흐. <놀람> <놀람> 에이 역시 안도 춥네 다 얼어버렸어 확실히 녹일 것이 필요하겠지 히터 같은 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연료.. 뭐야? 다 떨어졌다고 뜨잖아? 깐 분명히 거의 다 채워진 상태였지 않았나? 이거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한데? 이러다 정말 여기서 얼어 죽는 거아니야 곰인형과 술로인형이 보였어 방금 뭔가 보였던것 같은데? 여긴 일종의 정신세계고 날씨가 우리의 관계 아닐까? 지금은 그만큼 싸늘하다..는거지 설마 너무 추워서 이상한게 보이기 시작한건가? 으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어거스틴 그나저나 이건.. 내가 담배를 피웠었나? 아 맞다 학교 인사들한테잘 보이려고 피는척 했었지 정해졌더니만 녀석들은 날 재미없다고 깎고그 후에도 이렇게 담배값 계속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체형까지 올려 다녔..다는 거아니야내 걱정은 아주 한계로 흘려듣는구만! 나는 지 수준에 안맞는데 이거야? 내가 그렇게 쪽팔리나? 아무튼 막상 필요한 라이터 여기 없네 애초 어디다 둔 거야? 이정도면 볼곳은 다 본거같은데 자 이게 뭔고생이냐고 쟤랑 같이 있는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히잉! 왜니? <웃음> 왜 그래 무슨일이야? 시려워서 그러니까 왜 눈사람을 처만들고 앉아있냐고! 아니아니 아니, 시려워서 그런것도 있지만 나우거스틴이 조사하는동안 저 멀리에서 뭔가 괴상한 형체 같은 게 돌아다니는 걸 봐버렸어. 형체? 응, 나 너무 놀라 버려서 마음 진정시키려고 이 눈사람 친구를 만든 거란 말이야. 어때? 귀엽지? 인사해. 눈사람을 망친다. <웃음> <웃음> 왜날 부르지 않았어? 그런 걸 봤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 해야지. 아, 하지만 어거스틴이 너무 열심히 조사 중이어서 민폐 끼치기 싫었는 걸. 어거스틴은 내가 끼어드는 거 안좋아하잖아 괜찮을까다음에꼭 얘기해 응날 음. 못믿나? 왜 이렇게 날 꺼려하지? 아무튼 우리 여기 오래 있으면 안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어거스틴은 뭐좀 찾았어? 차나 아예 연료가 비었다고 떠서 움직이지 않을 거고 안에 여러 군데가 얼어버려서 녹일 히터 같은 게 필요할 거야 라이터는 없더라 아, 라이터 내 방에 어딘가에 놓고 왔지 뭐야 여기서 집까지 가기엔 무리니까 다른 걸 찾아보는 게더 빠를 거야 하아.. 그렇담 차에 아무리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 앞으로 헤쳐나가는 수밖에 없네 우산손이는이 폭풍을 피할 곳이랑 연료랑 히터 찾기 좋아 준비됐으면 알려줘 다른 벽으로 막혀있어요 어거스틴이다 왜이안 e 붙이는데 내가 원조 어거스틴이라고! 얘도 쓸데없이 유치하네 막다른 곳 트렁크를 볼까? 안빠져지는데 준비됐다 세이브 스마일 스마일 우린 할수 있다 짜자 파이팅 유난 떨지 말고 빨리 걸어라 느린데? 는이 <웃음> 추운 모이추지모음인지걸이가느리이친느는이렇려는이상게는이테 하... 녀석한테 해야얘어해 어표. 어 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지, 진짜 그래도 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옆에 그림이 지금 상황과 너무 매칭이 안 돼가지고 몰입이 안 돼요. 조금 더 깨방정? 발랄한 그런 얼굴을 죽이고 평범한 좀 몰입이 되는 캐릭터 그림을 조금 더 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그림이 몇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게 좀 많이 아쉽네요. 네가 언제부터 그런 걸 따졌다고 그러냐? 힘들잖아, 너 지금. 시간 끌지 말고 그냥 그치만 너 내가 민폐 끼치면 너 정도는 내가 거뜬하게 들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필요 없다고 왜? 나같은 패배자한테 어필자니 가오가 안 살아? 그런 거 아니야 너 아까부터 왜 계속 말을 그렇게 해? 너야말로 아까부터 하... 됐다 물어본 내 잘못이지 엎혔 엎인 거야? 어? 뭐야 이게? 저, 저건 설마 뭔가 질질 끌려간 것 같은 피자고? 어린 나의 모습을 한 시체다 눈과 피에 덮여 얼어 죽었다 깊게 핥힌 듯한 상처가 배를 가로지른다 어린 위니처럼 보이는 애와 손을 잡고 있다 어린 위니의 모습을 한 시체다 눈과 피에 덮여 얼어 죽었다 뾰족한 것들에 움푹 찔린 듯한 상처가 배어나 있다 얘는 곰한테 할혀지고 얘는 술록의 뿔에 찔린 것 같아요 어린 나처럼 보이는 애가 손을 잡고 있다 히 진짜 뭐냐고 아까부터 대체 갑자기 눈이 펑펑 휘날리질 않나 얼어 죽을 뻔하질 않나 이젠 본인 시체까지 봐야 한다고? 이거 다네가 준비한 거대한 몰카지? 빨리 몰카라고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을 리가 없잖아 세상에 정말로 저런 끔찍한 상처들을 낼수 있는 무언가가 여기 근처에 있단 말이야? 아니야 긍정적이게 생각하자 물론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건 소름끼치지만 우리가 가던 길 앞에 딱 전시해놓은 거 보면 이건 경고가 아닐까? 요 앞은 출입금지 이런 뜻으로 말이야 그러니 아직 다른 길로 돌아갈 시간이 분명 남아있을 거야 설마 우리 바로 뒤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어? 방금 또 액션키 나오지 않았어요? 나... 기까지 왔어요. 준비. 아니! 아니! 방향키가 아니라 Z라니!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좀 많이 그 아쉬운 점들이 보이죠? 세이브와 이 액션키까지와의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죽으면 이 대사를 다시 처음부터 싹다 봐야 된다는 거 스킵 기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액션키가 도입된다는 그런 신호가 전혀 없어 근데 신호가 없어도 게임으로 살릴 수 있어요 이런 스킵 기능들이 잘돼 있고 세이브가 잘돼 있고 그러면은 죽어도 전혀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데드신이 있었으면 그러면 중... 죽는 것마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죽는 게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진짜 그냥 게임처럼 만들기 위한 그런 액션을 넣은 것 같은데 그걸 전혀 게임으로 살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피해지롱! 절이 안 꺼져! <웃음> 아 얘가 눈물 흘리면서 맞고 있는데? 괴생물의 얼굴을 가방으로 밀쳐내 시간을 벌수 있었다 설마 사람 잡는다더니 뭐해 구경났냐? 뛰어! 아, 쉬프트를 누르고 뛰어야 되네 아, 아 제발 아, 위니? 으, 아야야 미안, 살짝 넘어져 버렸어 괜찮으니까 너라도 빨라 안 일어나? 뒤지나 진짜! 아! 아! 위키눌렀는데 아! 아! 연타해야 되는구나! 아! 다행이다! 위니를 이렇게 세웠다! 하...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감사 나중에! 우린 아직 도끼는 중이라고! 이게 완전 평지라 숨을 곳도 없으니 따돌리긴 무리고! 빌어먹을 눈 폭풍 때문에 체력이 바닥나는 건 시간문제고!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게요! 게임 난이도 설정이고 실홥니까? 저기 저기 들어봐! 나한테 계획이 하나 있어!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바닥 얼음이잖아! 바닥을 발로 내리쳐서 금이 가게 만들고 급하게 뒤로 나와서 저 괴물이 우리 쪽으로 오게 유인하면 괴물은 오는 길에 그 금을 밟고 얼음 밑으로 빠져버리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 너무 설명 중너 <웃음> 미쳤어? 그러다 우리도 빠지게 되면 어쩌려고 그럼 어거스틴 다른 계획 있어? 으, 없지 내 말이 그말이야 더이상 시간 끌면 잡혀버려 얼른 알겠으니까 명령하지마 이 얼음 바닥 꽤 단단하니까 같은 타이밍에 내려치자. 자 하나 둘. 따 딱딱딱 뜯 방금 뭐야? 얼음이 깨졌다. 다 깨졌어. 푸엥. <웃음> 쟤네 빠지는 거왜 이렇게 하찮게 생겼냐? 아 빠진다 빠진다. 근데 생각보다 넓게 깨지고 있지 않아? 우와! 어거스 아니 괴물이 눈이 너무 웃기게 생겼다고 <웃음> 잡았다 이럴 줄 알았어 말려들게 될줄 알았다고 내가 뭘 했어! 헉 도대체 얼마나 깊은 거야 아예 낭떨어지잖아 어떻게 된거냐고 이 구조 일단 올려줘 얼른 어거스틴 에? 위니? 어떻게나어떻게 지금 손에 힘이 안들어가 얼어서 감각도 없고 당장이라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못 올리겠어 이상 새로 어째지 너 하지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 진지해 이 상황에서 농담이 나오냐? 하나도 재미없어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란 말이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난더 이상 아무리 버텨보라고 해도 놓지마 제발 날 놓지마 친구잖아 우리 친구지? 살아있는 거지 다리가 아파 몸이 일어설 수가 여기서 어려 죽을 순 없는데 내가 그 망할 돈 때문에 죽을 수는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야 연타 힘겹게 일어섰다 와, 진짜 개 추워보인다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춥다고 미친듯이 추워 이 정도로 추울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 너무 추워서 온몸이 찔린 것처럼 아파 다음번에 쓰러지면 다시못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어? 뭐야? 역시 여기도 모든 게 얼어있네 특히 실내인데 눈이... 잠깐... 여긴 그 자식집 복도잖아 확실히 여기로 그 자식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연관이 있나? 으... 지금 그 녀석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플 뿐이야 일단 열이 필요해 열 따뜻한 거 뜨거운 거 그래 맞다 라이터 아까 그방 어딘가에 쪘, 쪘다고 잠겨있다 어? 아니 왜또 잠겨있어? 아니 왜 대체 왜 왜, 왜, 제발 평소 같았으면 문을 발로 차서라도 열었겠지만 힘이 이번엔 하는수 없이 열쇠를.. 점점 감각이 없어져 빨리 찾아야.. 열쇠가 어딨는데? 0 이건.. 그 녀석이 붙여놓은 것들인가? 이런 종잇조각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오늘도 웃으면서 노력하는 하루 되기 해야할 것 열쇠들 주머니에 챙기기 책 반납 어거스틴한테 계단에 대해 물어보기 계단에 대해 물어보기? 옷 주머니에 물건 넣은 채로 세탁이 돌리는 습관 고치기 계속 까먹어 우리 친구지? 왜문 안에서부터 불빛이 경찰차야?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도 들리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지? 희미을 그 모르겠다고. 아, 지금 가사 상태에 빠졌나보네.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나본데요? 주인공이? 아니, 세탁기 무슨 일이야? 전력을 얼마나 처먹는 거예요, 이거? 전선 굵기 왜 이래요? 그래 아까 화장실 거울에 붙여진 노트를 읽어보니 옷 주머니에 박렬셀 넣은 채로 세탁기에 돌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열어보는 거야 역시 안에 뭔가 있 뭐야 이게 등에 지퍼가내 모습을 한 가차슈트인 건가? 환각인 건 알지만 왜 하필 이런 게왜 그도 여기에 그 녀석 세탁실에 일단 열쇠 열쇠부터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헥? <웃음>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웃음> 이걸로 됐어. 어두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라이터 라이터는 이리저리 손을 뻗으면 방 안을 헤매다가 곧 손에 무언가가 닿은 느낌을 받았다. 찾았다 찾았다고 어두우니까 얼른 불을. 오잉 이게 뭐야? 다 난데? 저것들은 여긴 그 녀석 방일 텐데. 내가 이 방에 심지어 가구까지 다왜다 다 나처럼 그래 이제 다 이해가 가네 어쩐지 소름 끼친다고 했었어 우리가 그동안 딱 붙어 다녔다는 게그 자식은 그동안 날치 편한 대로 이용한 거야 지방에 갖다 놔서 쓰고 싶을 때 쓰는 물건처럼 나를 입고 싶을 때 입는 옷처럼 내 행세를 하려고 딸 따라하려고 내가 가려는 대학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똑같이 원서를 넣고 내가 먼저 좋아했던 애한테 잘 보여서 고백도 받고 얘 이중인격이에요? 내가 받으려고 노력했던 상도 똑같이 노리더니 인정받고 지금 결국엔 사진을 위니로 덮어 씌웠지만 본질은 얘거든요 어렸을때부터 활동했던 하키 팀에도 들어와 내 위치를 빼앗고 원래 내가 나가서어야할 경기를 나가 이기고 나랑 친했던 다른 친구들의 관심을 모두 주목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는 곳마다, 내가 무언가 원할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그 녀석이 나타나더니 내 삶의 모든 것을 지 좋은대로 빼앗고 대신하고 망치고 고립시켰어 최근에 나한테 빼앗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으니까 무시하고 내려보고 깔보기 시작하다니 이제는 아예 날 없애려고 하는 게 분명해 쓸모가 없어진 날 갖다 버리려고 지 살기 편해졌으니까 뒤 흔적을 지우려고 그래 난 항상 이 녀석이 수상했어 항상 이 녀석을 싫어했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그 녀석 탓일 거야. 그 녀석일 게 분명해. 그 녀석이 분명 날 여기에 고립시킨 거야. 어거스틴? 어거스틴 너야? 역시 어거스틴이 맞았네.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야, 다행이야. 너, 네가 어떻게 여기에 차에서 내릴 때부터 이곳 확실히 현실적이지가 않았잖아? 어거스틴, 네가 구멍에 빠진 후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은 거 보니 분명 너한테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추측했어. 그래서 네 뒤를 따라 같이 빠졌더니 여기로 오게 됐지 뭐야. 왜 하필 내집인지 모르겠지만. 맞다나 어거스틴을 찾아 다 돌아다니는 동안 위니가 손에 든 연료통을 위로 들어 보여주었다. 이 연료통도 구했어. 아무튼 어거스틴은 괜찮아. 다친 곳은 없고? 라이터를 찾았어 라이터? 그거 다행이네 2층엔 더이상 볼게 없으니 이제 1층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다른 것들은 상호작용이 안되네요 이 녀석이 여기 내려올 수 있었다면 내가 여기로 떨어진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면 아까 그 괴물도 여기 어딘가에 살아 돌아다니고 있을지 모른다 이 앞으로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 녀석 분명 또날 없애려고 뭔가 꾸미고 있을거야 그래 아까처럼 내가 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위니를 믿니까? 아, 그래 이거지. 사실 나는 그날에도 굴러 넘어진 녀석을 보면서. 이왕 넘어진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파란색 피로 표현한 거 너무 멋있다 뭐지 모 뭐든 게 거꾸로 여긴 차 아니잖아 그건 사이렌? 응급차인가? 걔는? 그 녀석은? 헉! <웃음> 숨을 쉬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었던 게 사후 3개였고 사후 3개였다는 턱밥이 조금씩 조금씩 있었는데 과거에 미니의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재현함으로써 미니는 완전히 죽고 나는 그 세계에서 깨어... <웃음> 소름 기초. 나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을 잃었었고 곧 전복된 차 안에서 깼다. 발견된 즉시 나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를 한결과 녀석은 사고가 난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한다 뭐 내가 펼수 있겠는가 즉사라는데 애초에 사고를 내가 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결과를 바꿀 수 있었겠는가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다 그 녀석에 비해서 나는 기적적으로 먼같은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 사고가 난 뒤로 모든 관심이 내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괜찮니? 많이 무서웠겠구나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살아남아 줘서 고마워 친구를 잃었는데도 이렇게 꿋꿋하게 있을 수 있다니 넌 역시 강하구나 많이 외롭지? 많이 슬프지?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 우리가 곁에 있어줄게 이젠 아무도 그 녀석을 찾지 않는다 모두가 나만을 돌봐준다 나만을 칭찬한다 나만을 걱정하고 인정한다 모두가 나만 그 녀석이 없어진니 역시 난 고립되지 않았다 와 이게 이게 진행이네 아니! 아니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었으면서 어떻게 된거예요? 어우 소름끼쳐 자 이게 지금 편집본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는데 밀치지 않았을 때 루트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밀치는 엔딩을 봤는데 밀치지 않은 루트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서사를 그냥 완전 다 씹어먹고 너무 개뜬금포로 브로맨스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엄청 실망한 상태로 이제 밀치는 엔딩을 봤는데 밀치는 엔딩은 굉장히 깔끔하고 나름 잘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 했네요 한랭이라는 쪽으로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훨씬 더잘 다듬어 가지고 더 재밌는 게임으로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제작 기간이 한 달이다 보니까 다른 루트는 아쉽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게 잘 즐겼으니 마치도록 하죠 한랭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